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 재정 교육용 20색 상환을 이해하시고 노트에 한 번씩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20색 상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신데요. 오늘은, 어,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시고, 그리고 색상환을, 어, 색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교육부 재정 교육용 20색 상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바, 그 색상 명칭을 이제 많이 대충 불렀어요. 근데 이제 색도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색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20색 상환만큼은 정확한 명칭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준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20색상 안에서 항상 시작은 빨강에서 시작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란 연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색상환이다. 그래서 이 환은 여러분 한자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둥글 환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보기 좋게 둥글게 배열했다 해서 이제 색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확한 명칭을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이제 쓰시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트에 쓰실 때그 색상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이 색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랑 연두가 있어요. 노랑 연두라는 색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노란 연두는 노랑과 연두의 중간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정확하게 어노그니까 이거를 노란 연두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연두색 해서 다 뭉뚱그려서 부르셨을 수 있는데요. 연두색 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것을 바로 노랑 연두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연두,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파랑까지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녹색, 초록, 청록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 그러니까 녹색 여기 보시면 녹색, 초록, 청록인데요. 이거를 다뭉뚱들려 갖고 여러분들이 녹색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녹색의 가장 이제 그 초록 계열 중에서 녹색이 가장 흐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한 게 초록 그 다음이 청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을 살펴볼 때한 6월달에 보이는 그 나뭇잎알의 색깔이 한어 녹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 8월이 바로 7월이 초록 8월은 절정을 이루어서 청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초록색 계열이라 하더라도 어,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다 다르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이제 파란색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색부터 이제 파랑색 계통이 시작되는데요. 바다색, 파랑색 감청색, 남색, 남보라 보시면은 남색까지 보실 때 여기에서 여러분 주로 남색을 막 곤색이라고 부르고 그러셨죠? 근데 곤색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남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어, 감청색과 파랑색도 무조건 파랑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파랑 파랑과 감청은 감청은 조금 더 진한 파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남보라는 어, 남색과 보라가 섞인 중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 어, 붉은 보라. 자주 연지. 연지는 여러분 연지 곤지 찍는다 할 때, 그,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부 얼굴에 찍는 그 연지 색깔이 바로 요 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교육부 재정 20, 교육용 20색상환을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 색상환이 시작됐냐면요. 여기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요. 이 색상환을 여기에서는 이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이름. 이름은 자 색상환을 먼저 연구한 사람은 먼셀이라는 색채 연구가예요. 요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먼셀, 먼셀이 먼저 색상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색상환은 조금 더 자세히 그 자세히 이렇게 색을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강부터 시작해서 자 노랑까지는 난색계라고 그래요. 난색계는 바로 따뜻한 색을 얘기해요. 따뜻한 색을 난색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성색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중간색이라서 이 초록색 계통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한 색은 바로 파란색 계통 차갑게 느껴지는 색이라고 또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중성색이 또 나왔네요 이 보라색 계통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 계통의 중간색이다 해서 이렇게 어어 20색 상환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에 앞에 보신 내용을 노트에 한 번씩 써오시면, 어,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